안녕하세요, 보드나이트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헬로우 어디보자 어, 오, 니가 끌리는구만 마치 사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늦대였네 바잉 와우, 배틀버스 요게 바로 그 배틀버스라는 건가, 내가 부숴주도록 <웃음> 음 어, 잘못된 거야. <웃음> 배틀 버스를 부숴쳤어. <부수었어>. 배틀 버스를 부쉈다. <웃음> 배틀 버스를 부쉈습니다. 하차하자. 휴. 뭐야, 저 녀석. 나보다 먼저 내려가잖아. 이렇게 하면 빠르게 내려갈 수 있구만. 휴. 아, 뭐야, 머리 박는 거 아니지? 우후. 와어 내가 첫 착륙이다 우와 총이다 총 있네 아 이거 가기가 어렵네요 올라가기가 어떻게 아 폭풍이 형성되고 있다네요 왜냐면 폭풍의 눈이라는게 있는데 그걸 닿으면 플레이어의 체력이 달아버리고 맘다고 합니다 오 저거 뭔가 끌리는데 아 이거 컨트롤 누르면 웅크리는구나 가 아니라 빨리 달리는거네 잠깐만 님들 잠깐만요 전 아직 어 닭이다 하하 어 고기구만 이를 눌러서 줄수 있답니다 아싸 체력 아이템 근데 저는 지금 무슨 팀일까요? 팀은 모르겠는데 이게 팀대로 싸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번 거는 아 이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게 나오는구나 아 뭐야 아막했네 이러면 안되는데 저기 사람들 보인다 근데 언어가 일본어인데? 아, 안돼 안돼 안돼 폭풍의 누나 잠깐만 안돼 안 돼! 폭풍어 오, 살았다! 와 살았다! 살았다! 이렇게 하면 건축을 할수가있구나러렇게 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갑시다 계단을이렇게 그지고지고안 나도 안 나도 안나이안를도안면 건축을 할 수가 있네 아도 나도 안 나도 안나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안안돼안돼도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나 진짜 약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이정 정도... 어우 보물 상자다. 와왕 포션까지? 아니 수류탄이구나. 뭐야? 아! 망했다. 나 때문에 플레이어가? 안돼나 때문에 죽었어. 와, 아싸. 여기 총이 온나? 무기가 약간 아 이게 단축바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전차 아이템 반에 아, 저기 사람이다. 여기 서라 어떻게 탄환이 없어? 그럼 다른 걸로 바꿔 으면 잠깐만, 뭐야? 제이미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나도 여기 올라가지 마. 아니지, 아니지, 나도 건축을 할 수가 있네. 어딨어? 어디로 튄 거예요? 잠깐만 이 건축물은? 사람이 만는 거다 아!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총이 강해 난 아직 초록색 총인데 너무하시네 이거 차별 아니에요? 아 플레이어 많은 데는 오히려 착륙하지 않는 게 좋겠죠? 거 많은데보다는 지금은 아이템을 모으는게 더 중요합니다 요렇게 해서 목재를 모아도 좋을 것 같네요 마인크래프트를 너무 많이 한일인네 오? 이게 낚싯대구나 네 요거를 버리고 요거를 모읍시다 어? 와 저기 또 아이템있다 저 멀리서 보니까 그냥 대충 받아서 회복 아이템 같은데? 아 아니구나 총알이네? 일단 총알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많이 주워둡시다 와 저기 왕포션왕포션 왕포션. 이게 쉴드를 많이 치워야 되는데, 아싸, 어떡해 어, 아니, 얘네는 왜 이렇게 강해? 넌한 번만 맞아도 죽는 것 같아. 아, 제가 사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잘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어 마십시다! 쉴드 채워야돼 아왜 하필이면 왜 이렇게 사람 많은데서 숨읍시다 이렇게 숨으면 안전하겠지 우와 다 흘리고 먹네 쉴드가 아, 많이 찼어 어? 누가 있는데? 아니 왜케 내가 쑤니까 안맞아 아니야 아! 아! 내가 총탄 세례를 맞았다 이게 뭔 게임이냐